경과가 좋다는 것은 치료를 했을 때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동경환 의원 이유리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반증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경과가 좋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들도 만성적인 자반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6달 넘게 자반증으로 고생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반증이 생겨도 경과가 좋은 편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소아자반증이 경과가 좋다는 것은 성인자반증과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더 빠르게 자반이 진정되는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에서 신장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성인보다는 더 낮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나이가 어려도 자반증이 만성화될 수도 있고 신장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과가 좋다는 말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말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라인은 저희 동경환의원에 왔을 때 이미 자반증 발병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처음 자반이 생긴 건 추석이 끝난 뒤였습니다 추석에 성홍열 때문에 많이 아팠고 성홍열이다 나은 후에 갑자기 발목에 자반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병원에서는 소화자반은 경과가 좋으니 그냥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발목이 붓고 아프면서 걷기 힘들 정도까지 통증이 생겼고 복통과 구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까지 하시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서도 자반증은 빠르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쉬거나 입원을 하면 좋아졌다가 학교를 가고 활동을 하면 다시 자반증이 심해지는 게 반복이 됐는데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부종이나 다모증, 체중 증가 같은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홍열 때문에 자반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아이들은 대개 감기나 독감을 앓은 이후에 자반증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감기나 독감보다는 드물지만 열이 동반되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자반증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성홍열이나 장미색 비강진이 생긴 이후에 자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 불명의 고열을 겪은 이후에 자반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아자반증은 경과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나요? 경과가 좋다는 것은 치료를 했을 때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반증은 서양의학에서 아직까지 치료 효과가 규명된 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복통이나 신장 증상이 없다면 그냥 지내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자반증은 면역 기능이 너무 과민해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리 환자분처럼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 환자분은 평소에도 입맛이 별로 없고 위장 기능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두드러기도 자주 생길 때가 있다고 했고요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상태였고요 또 오랫동안 자반증을 앓으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염증을 가라앉히는 자로탕을 기본으로 쓰면서 체력과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처방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치료가 잘 끝났을까요? 네, 자로탕을 복용하자마자 초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반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치료를 시작한 지한달 뒤에는 자반이 한두 개 정도만 남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통이나 다리 통증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자반증을 앓았던 탓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데에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만성 자반증인 분들은 평소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감기에 걸리거나 피곤할 때 자반이 한두 개씩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시면 자반 자반이 처음처럼 심하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환자분도 평소에는 자반이 없다가 친구들과 많이 뛰어놀면 그때 이제 한두 개씩 자반이 올라오고는 했는데요 나중에는 감기에 걸리거나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도 자반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서 무사히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아자반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얼마든지 자반증이 만성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반이 생겼을 때 만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미 만성자반증이 되었다면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성자반증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만성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반증 치료가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라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처럼 나중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자반증 환자는 자반이 없어진 이후에도 몸 컨디션에 따라 자반 증상이 한두 개 정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만성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주셔야 자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고 또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